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마케팅의 시작은 판매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서, 초기 설정을 갖다가 목표를 갖다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으로 만들어야지 두 사람 두 사람을 키운다는게 의식상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 그 원데이나 석세 세미나에 가서 누구를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할때 그리고 나오면은 어, 거기서 이제 뚜껑이 날라갔거나 관심이 굉장히 많거나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들도, 아유, 이제는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 승질 급하지 않습니까? 요 책에도 이렇게 요약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좀 제가 자세하게 써놨는데, 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노하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화이가 정확해야 됩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꿈결단이 제일 앞서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가 않으면 오 개념과 오 원칙을 오 원칙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오 개념도 모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뛰는 사람들이 제일 빈축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개념을 알고 해야지 일이 순서가 있고 논리가 있으면서 그러고 하면서도 단계단계 단계 이렇게 가니까는 재미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승질이 급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 자꾸만 물어봐요 거의 다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처음에 초차 때는 아메이 네트워크를 처음 입문했을 때 저도 똑같이 9개월 동안을 노하우냐 노화시냐 노화이냐 노하우냐 뭐 이러고 자꾸만 했는데 했는데 압도적으로 노하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 얘기가 제일 앞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을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거의 많고 전 시간에도 했듯이 목표를 갖다가 처음부터 서 오토 팀장 팀장을 목표로 간다 그랬을 때 좌우에 두 사람 두 사람씩을 처음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갔는데 그 나온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복제 시스템으로 유도를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인원이 불어나고 사업, 사용자가 업사 사업자로 변신하고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어,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한 건데 목표는 일단은 저기 수정을 해서 판매사가 아니고, 오토, 팀장, 두 사람, 두 사람씩을 만든 팀장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이제서부터는 아주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설정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하면은, 아, 좌우에 두 사람, 내가 지금 PV를 얼마를, 해, 어, 얼마를 해갖고, 이쪽, 이쪽에 30만, 30만 맞춰서 6만원 받는데, 이런, 이거에 연연하다 보니까는 라켓팅이 그르쳐지는 거거든요. 뭐 설령 오토팜에서까지 갔다 선치더라도 그때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설정만 잘해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 0 0 0 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가 얘기한 대로 책 제대로 읽고, 그러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승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 1분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미팅이라도 이렇게 만나면은 자기 소개란 게 없는 게 어딨습니까? 새로운 한 사람이 왔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내네 그룹, 네 그룹 가릴 거 없이, 새로운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그 사람이 문간에 들어왔을 때는 어, 의뢰에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 낯이 서러가지고아유고뭐 나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 아 다단계를 갖다가 뭐 처음부터 그냥 나 이거 체질이 없네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이 과연 몇명 될까요? 한 천명에 한명 될까?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왔을 때뭐 살같이 무슨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을 때 주로 애프터에서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미팅은 뭐 누가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 아니면 마케팅 프랜 강사가 이렇게 하든 무슨 놈은 미팅이 끝났다 어떤 미팅이라도 끝났다 그러면 본 미팅보다 애프터 미팅이 더 중요하다고는 제가 100번 넘어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분 스피치를 쓰는 그때는 딴 때가 아니고 애프터미팅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부 스피치를 왜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여러 초보자분 분들, 내신 분들한테 그걸 왜 해야 돼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 그러면 그건 자영사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아, 그걸 왜 그러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어 내 그룹이든 누구 그룹이든 팀워크 사업이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자기소개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업하세요 알아오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도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풀어주는 그 워밍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연습용이다 그것도 다 맞습니다 아니 스피치를 하고 입으로 전달하고 입소문을 내고 자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프로모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나깨나 자랑하고 입소문을 내는 건데 연습을 안 하고 하면은 그걸 잘하던 프로가수들도 버벅거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우리는 우리다 전업주부고 이런 일을 안해버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아무런 워밍업 동작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밍업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풀어주는 과정이다 또 우리는 주로 그게 일이니까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 얘기들 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사업 설명입니다 우리 사업자들끼리 그 저기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거의 개념으로 얘기하신 건데 이거는 타깃이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한 사람 들으라고 공중파에다가 대고 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회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예,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원데이가 오늘 원데이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데이 세미나가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 뭐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습니까 한번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애프터미팅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은로마에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아,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왜 이래? 뭐 이러고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는 그 원본대로 원본대로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콘택이 돼가면서 해야지 호소력이 있고 어, 저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안 듣는 척해서 다 듣게 되고 근데 이렇게 원행식 강의 누구 한 사람 강사가 얘기하고 뭐 마치 학교 수업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가지고면 애프터가 진행이 안 돼요. 그 동그랗게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 게 무슨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 앉아야지 이렇게 스피치할만한 그 환경이 조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클 미팅이라고 그래요. 원이라는 게 서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주어진 역관 하에서. 의자를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 그러면은 그게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아뭐뭐 뭐 하나 하나 보다 새로운 한 사람 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원래 기존 사업자들은 동그랗게 끝나자마자 동그랗게 하면은 마치 무슨 뭐어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앉았는데 그 결과는 되게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는 동그랗게 앉아서 자 오늘 뭐 원데이 세미나에서 누구 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느끼신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조금 잠시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들 약속이나 했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가 그런가이요 하는듯이 자 그. 오늘 뭐 마케팅에서 뭐 소감이 아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그게 너무나도 아주 뜻깊게 들렸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정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뭐 이런 등등의 이제 소감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점수가 몇 점이냐 빵점입니다. 빵점 0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그게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 관계가 없어요. 어떠서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그 뒤풀이 하는 겁니다 뒤풀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그 뒤풀이를 안 하는 게 우리의 또 문화예요 어 외국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끝이 뒷불이 없어요 뒤풀이가 없습니다 그냥 성질들 급해서 끝나면 그냥 가기가 급, 급급해 자기 볼일 보기가 바, 바쁘거든요 사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그런다는 얘기 제일 중요한 거는 왜그 사람을 초대했죠? 결국에는 잡아놓은 고기를 갖다가 애프터미팅을 안하면 풀어준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잡아놨어요 잡아놨어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1분 스피치를 그때 하는 겁니다 1분 스피치를 1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2, 30초 정도를 갖다가 근데 오늘 그 미팅에서 뭐 총장께서 나와서 그런 마케팅 프랜을 했는데 아 옛날에 들었을 때 하고 지금 듣는 게 제가 많이 느낌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좀중안적으로좀아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돌아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한 사람의 입장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듯이 뚜껑 날아가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며칠 지나니까 좀 식었겠죠 그래고 이렇게 들어와서 딱 있는데, 어,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보다 3개월 빠른 사람, 뭐, 보니까 저분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같은 사람도, 떠듬떠듬이라도 막, 스피치를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잘 들리죠. 그러니까 유창하게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야, 저런 사람들은, 야, 미래를 위해서 연금소득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다단계에 대해서 너무, 좀, 편견이 심했나? 대단히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그리고 우리, 애터미하는 사람들 중에 악하게 생긴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서민들이고 딱 그러신 분들이고 서민들은 돈은 별로 안 생기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서민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그냥 진솔하게 자기의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소감 그럼 한 7, 8명 정도가 했다 그래서 20분 만에 끝냈다 그러면은 그한 사람은 각기 다른 일곱 명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을 들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저 사람은 또 저래서 또 하는구나 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하는데 나랑 상황이 너무나도 같네 아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친구 중에 누구하고 너무나도 같은 얘인데그 친구 한번 여기 초대해 볼까?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이 해야 되겠어 우리 가족으로 다성공해갖고뭐한 집안에 그냥 막이럴때는데 아이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내가 어, 일곱 남매뭐 몇째니까는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우리 끝났겠다 뭐 등등 별별 생각들을 자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극시켜 주는 게 1분 스피치입니다 근데 1분 스피치를 하는데 있어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다들 한 10% 정도만 그 저기 2분 스피치라고 나머지는 뭐짠 것처럼 조금 더 3분 스피치를 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 물리적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면 본 미팅이 끝나고 애프터미팅 할때 쓰는 게 1분 스피치고 1분 스피치 하나가 시스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냥 약방의 감춰도 이런 감추 없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 굿모닝 애텀이 있죠 퇴근 애텀이 있죠 원데이 있죠 그 다음 에 석세스 세미나 있죠 그냥 정기적으로 잡혀 있는 것만 라도 제대로 하는 사업자라면 이 미팅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오고 끝난 다음에 애프터미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1분 스피치 나는데 그거 한달두달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번씩 예를 들어서 네번씩한두달 하다 보면 거의 숙달돼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근데 문제는 애프터미팅을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길어봐야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내야 되는데 다들 그 하듯이 3분 스피치를 해가지고 이게 끝이 나겠냐고요 3분 스피치하고 소감 1분 에요 그러면 4분에서 5분 지나면 세 분, 네명 분, 네 정도 이렇게 듣다 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분 스피치해서 3분에 다 끝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장황설을 늘어놓게 되고 그야말로 자기가 얘기하고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그냥 진짜 여, 여기저기 이상저산 막 다니시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유 생경한 얘기 듣고 하는데 뭐꽤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흥미는 그냥 아 듣다 보면 짜증나요 왜, 왜 귀한 손님을 모셔다 놓고, 결국은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파트너를 만들자고, 그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그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까? 그야,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헛된 짓을 하냐는 얘기죠. 귀하게 하는 거. 아, 시스템이, 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분의 아주 그 시스템이, 1분에 딱 이렇게 짜서 시스템이 맞춰진 거를 갖다 3분 넣고 5분 넣고 막 이렇게 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다면 그게 시스템이냐고요 시스템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분을 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을 엄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세련되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에도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로 편집을 이렇게 어좀 파란색 나게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스피치를 하냐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그냥 스피치가 아니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부담히 연습하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타고나게 또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스피치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매출에 매출의 매배에서 9홉배까지 예, 똑같은 일부는 쓰긴 마찬가지인데 스피치 형식으로 한 거냐 스토리텔링 식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 매출이 네배 아홉 배가 증진된다는 게그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겠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있고 또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고 하니까 는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코치해주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혼자 읽기가 좀 그러시면 은 그리고 또 이렇게 3, 3, 5, 오 모여서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려우면은 만나서 그 저기 독송회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한페라그래프 치고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씩을 읽든 여기다 단락별로 다돼 있으니까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해서 자 오늘 어한 5분에 걸쳐서 5분 정도면 아주 충분하거든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은 한 4, 5페이지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 정도가 끝나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 그거 한번 읽으면서 한 사람이 읽으면 딴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거 아닙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 아마 뭐 오늘 저 애프터미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애프터미팅 하는 겁니다 아 오늘 그거 독성한 부분에 대해서 애프터미팅 하겠습니다 이건 연습이죠 진짜 그래서 하는데 오늘 이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아난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 또 0점이에요 거기에 1분 스피치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똥께 길들이냐 네 똥께 길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하, 하든이 하는 게 없어. 근데 시스템은 1분 스피치만 돌아가서 네다섯 명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만, 아, 이러면은 재미가 들리고,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의 반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좌로 돌려, 우로 돌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자교프 팀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영사업 개념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자발적 의욕적으로 하는 게 자영사업이에요 근데 자로 돌려 우로 돌려 그리고 지적하는 사람에이 스피치를 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이 자영 자발적 의욕적이라는 그 의미는 다 깨지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 귀신같이 새로운 그한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아 이거 또 그냥 또 예, 딱 묻게 하야 그냥 또 하기 싫은데도 혹시로 하는 거구나 다 표정만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도 그럼 또 그러다 럼또그 보면 다섯 명이 모여 다섯 명이 모이면 또 저처럼 저처럼 그냥 먼저 그냥 나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아줌마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뜸 들였다가 슬슬게 또발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다섯 명이 모여서 다섯 명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디나 다 똑같아 그 중에는 또좀 적극적인 분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 스피치는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모든 거약방의감초입니다 어떤 미팅이 있었다. 미팅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애프,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바로 1분 스피치 먼저 하고 그본 미팅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그건 100점 말점에 100점입니다. 개념을 알고 하시든, 이거 뭐, 원칙을 알고 하, 면은천 점이 되겠지만은, 일단 백점 100점 만점에 백 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붙고 좋네. 아, 그러고 나뭐좀 시스템 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고담도 또는 원칙과 우개념대로 습피치하는 연습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는 독송회를 통해서, 아, 원칙이 이런 거였구나. 그, 말도 안 되는 비비불 같은 거 아니었구나. 아 절대 긍정의 마칙이 이런 거구나 그렇지 내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 그래, 그래. 그랬나그렇죠 알았어 그러고아 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고 왔던 사람이 그 부정적인 스피치 한마디 에 아이고 들어 역시나 그렇지 뭐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러분들 문문 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그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이제 하나하나씩 하다보면 은아 원칙이 왜 중요한지 또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안하고 하는 건 헛방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는 오늘 원칙 5개념 그러면 그거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건데 실무에서 자 1분 스피치 딴거다 하고 1분 스피치가 그렇게 중요해서 딴데다 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1분 스피치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지금 1분 스피치는 거의 890% 돌아갑니다 하긴 하는데 다 3분 스피치야 자 지금부터 1분 스피치로 전환 그 우리는 초제고 하거든요 그우리좀 스마트폰에 그스탑워치 있지 않습니까 딱 하면 그 시간 딱 되면은 찡 울려 그러면 그거 찡 울리는 고그 소리 끝나면 한 10초 20초 내로 끝내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1분 30초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1분에 끌어 끊어야지 야, 1분 30초가 되는 거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은 1분이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 3분이 들어가도 똑같이, 똑같은 결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입력이, 입력, 인풋이 다른데 어떻게 아웃풋이 같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시스템이 아니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지. 그니까, 러 그거 잘 유념하시고, 지금부터, 언제? 나이트나우 지금, 당장, 내일, 바로, 몇 명이라도 모였을 때부터는, 우리, 그냥 장난삼아라도 1분 스피치 한번 해보자.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책에, 무려 80페이지에 가까워서, 가깝게 1분 스피치 할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필력을 해놨으니까, 꼭 독성을 해가면서, 하세요. 시스템 안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노파시면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